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계란후라이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패키지는 미스티코티타 사이트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예쁜 노란색과 아이보리 색상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꼬리실 노란색깔 꼬리실이 들어갑니다. 노른자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걸어와서 자세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그대로 감싸서 교차된 부분을 왼손 엄지로 눌러줍니다. 흘러내린 실 편안하게 감싸주시고요. 자 바늘은 갈고리 부분이 나를 바라보게 엎어지지 않도록 나를 바라보게 두고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끌고 오면 바늘에 실이 걸린 모습이에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더 감아서 빼주시면 자 이거는 지금 원형 코를 잡아주는 역할이고요이 상태 그대로 한번더 감아서 빼면 이건 1단을 뜨기 위한 기둥이에요. 이게 도안에 나와있는 원형코 매직링을 만든 후까지가 여기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짧은뜨기 8코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어, 원형코는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 구멍에 뜰 거예요. 바늘이 꺾어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끌고 오고 열어주시고요. 자, 이두줄 보이시죠? 이두 줄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고 빼주는 거 이게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 8번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서 빼고 빼는 거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살짝 비틀어보면 이렇게 머리 따은게 하나, 두개 보이시죠? 우리 짧은뜨기 두번한 모습이고요. 이걸 반복해서 여덟 번을 하실 거예요. 그대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여덟 번의 짧은뜨기를 해주었고요 1, 2, 3, 4 5, 6, 7, 8 바늘에 걸려있는건 코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짧은끈을 그대로 당겨주셔서 이 구멍을 없앨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바짝 바짝 당겨서 구멍을 없애 줄 건데, 어,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노른자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실을 컬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 컬러를 여기서 바꾸고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빼뜨기 얘가 이렇게 붙어야지 완벽하게 원이라서 이게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코뜬 바로 직전 단계에서 실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풀으시고 빼기고. 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흰색 실을 그대로 걸어서 걸었어요. 걸어서 빼고 빼내주시면 마지막 코까지는 이렇게 노랑색깔로 확인이 되고 이제부터가 아이보리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둥은 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첫 코, 첫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실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는 게 빼뜨기예요. 빼고 빼주는 거 요게 빼뜨기 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계란후라이의 흰자 부분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기둥을 하나를 세워 주시고요. 바로 첫 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짧은뜨기가 아닌 늘려뜨기 두 번, 늘려뜨기를 한번할 건데 늘려뜨기는요. 첫인데첫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그리고 한번더 들어갈 거예요. 이게 늘려뜨기예요. 자, 보세요.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두번 번 뜨는 것 이게 늘려뜨기예요 자 다음 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와 긴뜨기 두 번을 한꺼번에 넣을 거거든요 자 계란후라이가 탁 터트리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울룩불룩 울룩불룩 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려고 하죠 도안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먼저 두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같은 코예요. 다음 코 아니고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해볼게요. 긴뜨기 감아서 들어갑니다. 쑥실 걸어 나오면 아까는 두 줄이었는데 지금은 세 줄이죠. 이거를 한꺼번에 감아서 빼주는 거 이게 긴뜨기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코에 한번더 해야지 긴뜨기 늘려뜨기예요. 자, 감아서 들어갑니다. 실 걸어나오고요. 다시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는 거. 이것까지 해 주어야지 두 번째 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코, 다음 코에 들어갈 거예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는 감아서 들어갑니다. 실 걸어나오고요. 감아서 두 개, 또 감아서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빼주는 게 한길긴뜨기예요. 자, 늘려뜨기 하기로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한번더할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고 실 걸어나오신 다음에 감아서 두 코, 감아서 두 코씩 나눠서 빼주는 거. 이게 한길긴뜨기 늘려뜨기입니다. 자, 다음 코 볼게요. 다음 코의 작업은 여기 코고요. 그냥 늘려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안 감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어 나오시고요. 한번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자, 이 짧은뜨기는 같은 코에 한번 더 뜨면 늘려뜨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코에 한번 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코는 긴뜨기 3코 늘려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긴뜨기 3코 늘려뜨기는 이코의 긴뜨기를 3번 하시오 라는 뜻인데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실 걸어 나와 주시고요. 보면은 3코를 한꺼번에 쪼로로뺄 수가 있어요. 이거를 3번, 같은 코예요. 두 번, 그리고 같은 코입니다. 한번 더. 이게 긴뜨기 세코 늘려뜨기입니다. 자, 그럼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코 보실게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로 해서 그냥 늘려뜨기를 한번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안 감고 그대로 들어가서요. 실 걸어 나오고 짧은뜨기를 한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같은 코예요. 같은 코에 한번더 떠주면 이건 늘려뜨기입니다. 자, 다음 코 보니까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코에 실 감아서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어 나와주시고요. 여유있게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 같은 코에 한번더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떠주면 이건 한길긴뜨기 늘려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 코, 다음 코에 감아서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그냥. 나오고 두 개씩 한길긴뜨기니까 이렇게 빼내어주면 은 한길긴뜨기까지 한번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도안 보시면 은 까만 점 위에 이렇게 늘려뜨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 빼뜨기 했던 코예요. 빼뜨기 코. 여기도 지금 그 색깔이 다르지만 아이보리색으로 코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늘려뜨기를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늘려뜨기는 그대로 빼뜨기 코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두 코를 한꺼번에 빼주는 거. 이거를 한번 더 합니다 이게 늘려뜨기죠 짧은뜨기를 두번 뜨는거 여기까지 해주시면 계란후라이가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을 그냥 잘라내지 않고 우리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준 다음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가위로 실을 잘라서 그대로 실을 뽑아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돗바늘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전에 노란색 실도 같이 잘라내주실 거고, 자, 돗바늘로 먼저, 돗바늘로 먼저 바늘에 실을 꿰어가지고, 자,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때 마무리 하실 때, 우리 와이어 하나 갖다 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코에, 여기 빼뜨기 했던 다음 코에 들어가서 와이어를 같이 대고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걸어와서 그대로 빼뜨기를 했던 코, 윗방 코에만 바늘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 모양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와이어도 딱 걸리고, 지금 이렇게 걸리죠. 와이어가 걸린 채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자 실은 안쪽에서 우리 마무리를 해 주실 건데요.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고 또 사이사이로 들어가 주실 건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여기 들어갔던 사이 통과했던 곳을 감아서 들어가고 이 구멍에 넣어서 묶인 거 보이시죠? 묶어서 매듭을 만든 상태로 조금 더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짜잔!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서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숨겨주시면 되시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숨겨졌는데 우리 안쪽에 다른 실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줄까봐요. 마찬가지 방법인데요. 짜잔 이 친구를 어 아무래도 같은 색끼리 숨겨야지 이게 뒷면도 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컬러인 아이보리 라인의 실을 숨겨줄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연결했던 실이기 때문에 뭐 매듭 같은 거 따로 안 지어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따로 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해서 여기 마지막 라인을 이렇게 따서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숨겼으면은 그냥 바짝 잘라가지고 잘라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은 같은 컬러끼리 해서 같은 방법이에요 그대로 사이사이로 실 숨겨줄건데 기왕이면 은실 나와있는 방향 그대로 일로 돌아가면 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실 나와있는 방향을 그대로 따서 숨겨주는 편이에요 이런식으로요 사이사이를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잘라주겠습니다 노란색 실은 많이 안 숨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꼬리실 그대로 또 같은 방법으로 실을 숨겨서 짜잔 숨겨서 숨겨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짝 잘라서 키링을 완성을 해줍니다.